어디있냐 넌? 응? 음, 지금 공항 털고있다 뭔데? <웃음> 그거 왜 끌고 오는데? 내 네, 차인데 깜짝이야 기분새끼 온다 가자. <웃음> 야, 저 소방차 갖고 싶지 않냐? 나는 아직 뭔가 더 해야 될이 있을 것 같아. 나 아직 게 둔기박 둔기가 없다. 오 한마, 내가 죽어서 떨군 거안 먹었어. 나나나네볼 일본 줄 알았다. <웃음> 화장실에다 버려놨길래. <웃음> 아니 그거 말고 아까도 자살했을 수도 있다 이거야. 그런가? 아, 근데나 오한마가 하나 더 있다. 그래서 박민규 씨는 언제나 오밥 먹고 있나. 그런가. 사망하셨을 수도 있다. 난. 다 샀다 관제센터 점령했다 근데 애들이 죽어도 아무것도 안 죽는 너무 대짝 하다가 툭 정도는 줘도 괜찮지 않나 잠깐만 나그거좀 하자 뭐... 이거 차 수리 좀 하자. 뭐로 수리하게? 토치. 왜 이, 릎로우르 패... 차를 팻다. 팻, 미친. 수리했다. 차 타고 갈래? 어디로 가게? 어, 여행? <웃음> 생존의 목적 아니었습니까, 휴먼? 여기가.. 에어포트니까.. 몽타국교까지만 갔다오자. 야, 타라! 음. 타십시오. 전좀더 털어야겠어요. 아, 야. 털로 가자니까, 지금. 좀 시내로 나가려고. 아, 어, 그 말이 었네 건데 나그 전에 배가 고프거든. 와봐. 가고 있다. 이거라도 드십시오. 거구나. 이거라도 드십시오. 아거기왜 있냐 뒤에. 니 다리 다친 거 아이가. 어 고쳤다. 됐다. 요거 내 앞에 떨어진 이걸 먹으십시오. 가자입니다 어, 이, 이건 이건 군용식. 군용식이야. 아. 훔쳤습니다. 아, 이거 최고 효율 아니야? 잠깐만, 와. 뒤로, 뒤로, 뒤로. 부서지다, 많는데 이거 부지 아, 씨. 여기로 <웃음> 아, 어, 가면 된다. <웃음> 모테라우스 잘 있어. 야, 도로 타고 가자, 불안하다. <웃음> 여기서 차 뒤집어지면 다 끝나. 아, 괜찮다. 차 주차를 잘 해놓, 잘 하면 된다. 어, 갑시다. 어, 어 야, 민규 미쳤다. 왔는데. 마이크를 꺼는 것 뿐이다. <웃음> 민규 혹시 그, 우리 집본 거야, 이거. <웃음> 모텔 <이> 하우스. 맞을 <웃음> 것 같기도 하고. 난 201호. 302. 에 <웃음> 좀비가 좀비가 소방차에 올라갔다. <웃음> 올라간다. 어. 신고 연 했나 저거. 피었나 보 됐다. 차 주차를 잘해야 된다. 야야야야 야, 야, 주차 주차 주차 주차 조심해, 주시메 주시메 주시메 주시메 돌린 차 돌린다. 저 죽여. 차 돌렸다. 뭐? 민규, 혹시 마이크 건가? 죽였다. 어, 언턴든 들어왔는데. 어, 아여이서 같이 가니까 렉이 너무 신감 든다, 뭔온거 맞지? 하와치. 아, 깜짝이야. 이따, 이따 칼, 칼 챙기고. 이는 침대는 갖고 가고 싶은 저거. 아, 아, 여기다 뭐... 모텔하우스 지울 걸? 젠장 주민들에게 너무 환영받 <웃음> 아니, 소방 도끼 가질래? 딱히? 오... 딱히? 나도 난 식칼을 난 찌를래, 그냥. 야 둘이서 같이 가니까 네, 내기 너무 걸리는데 따로서 그래? 다닐 때는 이렇게만 걸려. 뭐라 좀비 새끼들이라 기는 새끼 아니오? 그래. 야 여기 먹을 거 좀... 있나? 야니 뒤에 간다 학교 같은 데 보면 비... 뭐 초콜릿 같은 거 있어 비장의 무기로 죽였다 그차 터뜨리자 차몇 개는 배차다 아, 야 불이다. 도망가. 불 불이다 불. 야니총 네 있나? 총 없. 다야 도망가. 그래. 하나, 총 하나. 저거 불 좀비 좀쏴줄수 있나? 야니니 네, 네, 목소리 엄청 끊긴다 지금. 안다 응. 저불 좀비 좀 죽여줘. 이보슈. 이보슈. 야야야야. 저 뒤에 불 좀비를 나중에 좀 죽여도. 어, 소방서 깨야 나더 어, 민규. 여보슈. 야, 불 좀비, 불 좀비 니네 쫓아가. 그니까, 러니 쫓아온다니까, 저거. 도망가, 일단. 저 총으로 쏴줘, 저건. 지금 총알 이거 리필하고 있거든. 저, 저, 싸. 헤드. 한번 더. 좀 떨어져. 아, 뒤로 가. 너 죽어, 그러다 와. 아, 이걸, 아. 내가 오그로 끌게. 어그로 끌었다. 네, 싸. 뭐 싸. 싸, 싸. 아, 점톱, 점톱 들고 있나? 어. 한번 더. 그렇지. 야, 민규, 에이씨. 그거 디코에 그거 했겠군요. 봤지? 하마지 주소하고 서버 주소 써놨다. 어. 어. 그리고 혹시 내가 모텔하우스 지금부터 어. <웃음> 봤나? 아, 진짜 소리 끙긴다. 아. 야, 차에서 떨어져. 터진다, 그거. 임신? <웃음> 오. 박살 냈다. <웃음> 어? 에이스 카잭 코시 모니까들어 가보자 이거 선반도 다 뒤져봤나? 어.. 뒤졌는데 또 하루 지나가지고 스폰 됐어야 음식을 소독해서 먹어야 되는데 다 음주? 썩었.. 다 썩었다 먹는다 그거 대부분 음야다 썩었는데? 뭔가 말할때마다 계속 한두박자씩 그런거 음. 같다 인터넷이 안좋아서 그런거 같다 그냥 여보씨또 끊기나? 어 오... 아까도 잠깐 끊겼... 끊겨... 어! 야 당근이다 개일워시다이당근 음... <웃음> <괴로우시다>. 개... <웃음> 민규 줘야겠다 그리고 민규 저거 섭취하면 그거 된다 그래서 음식만 다 섭취하고 가자다 들고 가자 갑쇼 음식 50% 이상 된건다 먹어도 괜찮겠지? 50% 이상 먹어도 된. 되는... 그나마, 저 위생 게이지 덜 까인다. 저것만, 저거 죽기자 자, 이제. 소방차를. 소방차에다가. 불... 야, 저, 네. 아, 불 붙이지 마, 그거. 요 차를 빼. 자, 뒤로 빼고. 잘했다. 쏴. 아, 칼로, 뭘. 칼로, 난누지래 이거. 야, 이 그건, 그건 터트리면 안 돼. 아, 야, 야, 그거 터트리지 마. 그거 터트리지 마. 아, 야. 야, 이거, 요거부숴 이걸로 봐. 그거, 없어지면, 우리 타고 갈 차가 없다. 줘봐, 내가 운전할게. 앞으로 쭉 가, 쭉 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그건 말고, 도로 따라서 가. 오텔라우스 가야 된다. 아, 여기 들렀다 가게. 옳지. 어, 뭐야. 버스다. 아, 아 잠깐만. 저 그... 내가 버린 그... 버스인 것 같은데. <웃음> 야, 야, 소방차를, 소방차 그냥 터트릴까? <웃음> 근데, 아, 저거 고쳐 쓰자, 그냥. 응? <웃음> 어? 아니, 죽었다. 어? 아니, 들어왔나? 버스 찾았다. 어, 보세요. <웃음> 민규 안 들어왔지? 안 들어온 것 같은데. 아직 안 들어왔다. 죽었다. <웃음> 어? 죽었다고? 뭐가? 들어왔다가 죽었나? <웃음> 안 들어온 것 같은데. 어? 지도다, 나이스. 여기야 니지. 들어왔. 어 들어왔다고? 어 들어왔니? 응. 어 니지 한 레포트 시키자. 태창아, 레. 들어. 스텔. 스테... 요. 났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전기톱이다. <웃음> 참고로, 제 저거, 사기치는 거 아, 사기쳐서 모, 모텔 저거. 하나 지어놨다. 지금, 저거, 이제 계속 그거 썼다, 쟤. <웃음> 쟤는 저 좋아하니까 하나 지어주자. 너도 봤자. 아, 우리, 아. 우리의 주목인 이제부터 전기톱이다. 미친. 야 소방장 터트리지 마, 임마. 야 임마 그거 터트리지 마. 우라 <웃음> 우라 우라. 야그 부서진다고. 아다시 다시 고쳐야 된다. 이거. 고쳐야 된다 이거 아 진짜. 왜나 전기 토개 붙였어? 있나? 있다. 어? 어? 사부로 나무 캐야지 <웃음> <웃음> 전기톱으로 캐지와. 캐지 왜 사부로 캐니 그야그 사부이 아니야 노다아 너가 <웃음> 아, 너, 아 자, 사, 민규 여기, 여기 침대가 있는데 <웃음> 뭐라고? 여 <웃음> <이> 침대가 있는데 <웃음> 아이 난 내가 그래서 뭐 하냐? X 키 눌러 임마 야야 아군끼리 대비지 안 했지? 어가오는 어. 됐지? 아니 내가 누울까? 가오는돼 어. 있다. 아 이거야. 가오는돼 있다. 아니 아니 전기 통없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게임을 미쳤어. 이내 <웃음> 네 차례다. 와, 인마안 돼. <웃음> 어디 도망가 있 있는... <웃음>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. 아. 아. <웃음> 야이 아! 어! 어! 하고 있는. 집 집으로 갑시다. 잠깐만야. 나무 켜야겠. 미안한데 저거 소방차 그냥 폐차 시켜야 될것 같은데. 어우, 장기톱. 아 장기톱. 아나 페인트 건 가지고 있다. <웃음> 뭐라고? 페인트 건들고 있다. 야야 민규 이 소방차 어쩔 수 없이 폐차 시켜야 될것 같은데. 폐차 시켜도 될까? 동보니까 동거... 폐차 동보나 폐차 볼까. 시키자. 여야 터진. 야야 터진다. <웃음> 오예예왜 <웃음> 버스로 타자 운전할게 아 야야 하지마 뭐하는 거야 아야야 버스에서 아. 자꾸 빨간 물 나온다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. 야, <웃음> 한번쟤더 <옆에서 웃음> 빨간 물 나온다. 너 근데 H 누르고 있나? 군다 이번, 여기, 모텔 하우스로 간 F5 같은 거다, F5. 계속 때린다. 그거 H. 마크에서 F5. <웃음> 어, 다 왔다. 저 앞에 보이는 야, 하얀색, 아, 웅장한 건물이 바로 모텔하우스다. 내가 만든거다. 내 소유다. 요하얀색기 버스 좀 봐. 빠 바바라 옆을 봐라. <웃음> 굉장히 잘 지었다. 바바라. <웃음> <봐라>. 몸 데리는 <웃음> <웃음> 진짜 무대야 <못> 아. <웃음> 들어가십시오. 들어오십시오 자 예. 오른쪽 보이는 이게 화장실입니다. 이, 이 공간이 화장실입니다. 예. 아, 화장실에 소파가 있었나요? <웃음> 그 변기다. <웃음> 아. 아 아. <웃음> <웃음> 정말 많이 사네 변기가 <웃음> 있다. <웃음> 자 어디로 가시고 싶습니까? 301호는 지금 이미 방에 자리가 차져있어서 301호는 이미 방에 자리가 있어도 그 천정으로 이거, 가고 싶어 그리고 옥상도 있습니다 옥상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속지마라 <웃음> 천정으로 가고 싶더 <있다>.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<웃음> 여기가 잠깐 아, <전>, 아, <웃음> 뭐야? 잘살했어 너 어디로 갈래요? 천 액팅 응, 잠깐만, 그러면... 음? 야. <웃음> 생겼다 야, 민규, 네? 네가 원하는 방이 있다. <웃음> 어디 갔냐? 민규 없으셨어. 저기요, 성님. 방이, 아하. 방이 있어요. 따라오시죠. 소개해드릴게요. 예. <웃음> 자, 여기가 201, 202호가 있고, <웃음> 여기 301호도요. 저 조모가 있어. 아, 아유,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게 뭐야. <웃음> 침대는. <웃음> 편 편한... <웃음> 아, 이게 뭐야 신전도. <웃음> 아, 이게 뭐야? 천정구.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아야. <웃음> 네방 옆에 새로운 사람 왔다. 301호 옆에 터널이게 이이 아니, 이방은 아, 얘 여기 중간에 이게 자꾸 이렇게, 이게 길어서 이게 자꾸만 고정이 안 되는 거지. 짧으면 괜찮다니까. 대신 302호는... 아, 302호가 뭐, 없어요. 천조원 생일이에요. 천조호은좀 방이 좀비싸다 좀좀 이게 길어가지고 짧으면 괜찮다. 이거 이게 지금 나사 천종원하니 오늘 보름달 아. 네? 아 보름달이네 지금 사냥해라 그러면 안다치기 밥이네 밥 해놓을게 오늘 보름달이네요 밥 차려놓을게 여기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차 하나만 더트릴게 죽이고 있어 또 좀비는 역시 삽갖고 죽여야 제맛 뭐한대 차 하나만 터트린다 했다 이거 차깝요 뭐야 내걸리 뭐야 임마 미안 차가 터졌다 방금 아 <웃음> 누구 혹시, 전차 필요한 사람? 어... 전차... 야, 누가... 응 어. 야, 총을 쏘는데 되게 히드라치? <웃음> 히드라, 맞다. 총이 아니고 히드라인데? 히드라... 어... 137번 음. 됐다. <웃음> 누구 전차 운전해줄 사람? 와. 결국엔 진짜로 꺼냈어. <웃음> 누구 전차 운전해줄 사람? 너 이거 한 번만 운전해줘. 뭐 맞춰서 죽이려고? 아니, 운전해봐 밑에도. 타봐. F 눌러서 타봐. 음? 잠깐만. <웃음> 진짜로 잘해. 오. 음... <웃음> 나무 나무를 베자 <웃음> 아니 누가 절차로 <절차하러> 나무를 베 <웃음> 나요 <웃음> 어이 잠깐만 스탑 스탑 스탑 나무를 베자 안돼 잠깐 이야 앞으로! 야, 뒤로 후진! <웃음> 야 이거다 우리가 다지 죽는다니까 자 뒤로 야야 야, 좌회전 좌회전 <웃음> 좌회전 <웃음> 야 도대체 어디 나무로 쏘는거니 <웃음> <웃음> 나무 뺐는데 <안> <웃음> 왜? 안돼 자연인을 서면 된다 <웃음> 뭐 자연파괴야 어 <웃음> 뭐야 <웃음> 나 집을 쏴라 안 아, 돼. 네. 어디 있는데? 발란군이다. <웃음> 발란군이다. <웃음> 너무 재밌는데. 야, 야, 안에 들어가. 야, 좀비다. <웃음> 야, 좀비다. 미다 <웃음> 야, <좀비다. 웃음> 야, <좀비다. 웃음> 야, 야, 좀비다, 좀비. 띠르띠르띠르 뒤로, 뒤로, 뒤로, 뒤로, 뒤로, 뒤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디야? 어디야? 뒤로, 뒤로, 뒤로, 뒤로. 일단 저놈들부터. 어, 지, <웃음> 거지. <고치, 고치. 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뒤에, 뒤에. 민규 <웃음> 어디있어? 어, 싸버려 아, 나무 어. 캐고 있어 <웃음> 뭐, 나무 같이 캘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전차 체력이 점점 까이는데 <웃음> 전차 불라탄거 아니야되지? <웃음> 앞으로 가거지거지거지 아, 꼈밥 아, 어려우다. 야 야, 야, 야, 뒤로, 뒤로, 뒤로. 야, 당근 맞다. 어, 당근 맞다. 음. 대원이 골프 게임 되나 혹시? 아, 아무 거다 되긴 해. <웃음> 야, 모텔 치지 마. 야, 모텔 치지 마. <웃음> 야, 내 재산이라고. <웃음> 야, 전차 12퍼 남았다. 고지더 대원이. <웃음> 오, 나가, 어, 오래 걸렸어. 대원이, 응? 전차로 나무 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응? <웃음> 전차로, 아니? 어, 전차로 지금 턴들서 전차로 나무 빼고 있는데. <웃음> 내 손지네? <드네. 웃음> 아, 내 줘? 것도 남겨줘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301호 옆에 302호 갖고 다른 게 있거든, 지금. 못해아 오, 캣. 아이 뭐야 난마치안 끌리시오 아이 좀 이따 다 게임 넘어갈거든 <웃음> 제는 <제발. 웃음> 전차, <웃음> 전차 <웃음> 터졌다 <웃음> 전차 <웃음> 터졌는데 나는 죽었는데 덕후 살았다고 <웃음> 어? 왜이러 나는 전차는 죽고 있었거든 나는 배죽 아, 미친. 아, 씨. 뭐야, 이게. 아. 왜 살았지? 야, 아, 안 돼. 아, 못 가. 야, 나다 잃었다. 나 나빈털터리다 <웃음> 아, 진짜. 아, 아 이게 뭐야, 씨. 이런데 어떻게 하누? 연이호 들어오게. 응? 아 골프 골프 게임 있나니 혹시? 그때 그거다 이거. 응. 골이 넌 내가 아니, 엄청 잘했던 그거. 아니. <웃음> 아니 왜? 전... 아니 수트 수피... 풀바트로 배했어 그냥. <웃음> <웃음> 왜 <웃음> 여기 왜 이래? 지형 편타라조직이 됐다 <웃음> <웃음> 내가 지금 전차로 다시 집 가고 있다 야 <웃음> 아니 왜 전차로 집으로 <웃음> <웃음> 아이씨 좀비가 왜이만 많노 <웃음> 아이 새끼도 안되겠다 아니 전차같은걸 쓰니까 당연히 좀비가 많지 <웃음> 아 근데 슬슬 배고픈데 이거? 도망가 아. 도보로가 도망간다 나무꾼 있어요 나무꾼? 꾼아 아니네 독꼬한테는 티피하면 되겠다 아니 이 자식 <웃음> 빨간무를 퍼트리 <퍼뜨려>. 아? 아이야 <웃음> 아아 나무 베지마 <배지> <웃음> 어? 뭐라고? 응 어? 뭐라고? 어? 이거, 데스티니 가디언? 야, 야, 여기 어떻게 됐는데? 나는 보고 싶소. 뭐가? 빨리 방송을 켜줘. 방금... 방송, 방송을 켜줘. 녹화본 있다. 아니, 녹화본 있다. 응. 음. <웃음> 지금 남 빼가지고. 예, 신시하면 내모라우스탱크로 한번 터뜨려봐야 <더> 되나? <웃음> 나는, 이거 하고, 스키 한다. 응. 아, 배가. 안 아, 돼, 전기톱 내고도가 다 달아간다. 점점 배가 고파진다. 아, 방송 켜줄까? 화공으로 켜줄게. 잠만. 전화를 걸게, 얘가. 어, 충만이 어, 켜줄게 됐다 이거, 화공 저기서도 그... 켜져 어 스팀에서 켜지는데, 그냥 이걸로 켜줄게 오케이, 확인 아, 혹시 저 근... 아, 일단 쏘지마봐 아니, 쏘지마봐 <웃음> 아, 내가, 내가, 내 손으로 랭크. 부술래 내가, 야, 그거 아. 자, 대원이 저기, 저기 보이는 게내 호텔이거든 내 모텔 하우스거든. <웃음> 음. <웃음> 발포준비. <웃음> 아, 야, 야, 쏘면 어떡하노. 아, 야, 내려봐봐. 내가 지금 살, 탄약 살, 들고 있다. 이, 밑에, 네. 밑에 여기 있는 게 로켓 탄이고. 볼래? 공, 대원이. 이거는 뭐 먹는 <웃음> 발포준비. 벌써. <웃음> <맛있어. 웃음> 박살 났는데. <웃음> 이미 끝장났다. 어. <웃음> 누구 건물 철거했어라? 아니, 야 우리 집이다, 저거. 괜찮네. <웃음> <점이네? 그치>? <웃음> 더 웃긴 거, 저기 300유로 말고 천종우 있다. 아 잠깐만. 나 배고파서 죽는다, 이 <웃음> 이거를 갖다 버리. 한번 가볼까? 올라가볼까? <웃음> 아, 나 이제 목말라서 뒤진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미 죽은 시체다. <웃음> 야, 야, 기둥 없어서 천종으로 <웃음> 못 간다. <웃음> 아, 저기, 천종어다. <웃음> 어, 아니, 뒤로 와봐. 어? 뒤로 와봐. 왜? 더 뒤로 와 <웃음> 야, 야, 야, 난 뒤로 지 마. 안 <웃음> <간주> <웃음> 이제, 이제 민규 그거 없어진다고. <웃음> 민규, 온다. 민규 보고 마지막 추억을 할수 있게 해줘라, 야. <웃음> 천종우, <천정은> 없어진다, 이제. <웃음> 안되겠다 아. 민규가 없다 그냥 쏴버려라 민원없이 쏴라 아.. 쏴버렸다 아, 아, <웃음> 민규 니네 집 없어진다 <웃음> 애타게 <딱히> 잤는데 <웃음> 야, <참. 웃음> 개 잔인하다 <웃음> 민규 집 없어졌다 <웃음> 민규 집왔다야 <안> <웃음> 내려 내려 <웃음> 민규 집 안왔다 <웃음> 네, 전기톱으로 탱크 못 부순다 <웃음> 뭐야 <웃음> <야>, 마저 <마적> 부서 운전자가 <웃음> 바뀌었다 야 민규 저기 봐봐 보인다 아직도 여기서 나이 <웃음> 여기서 보인다 천종우 <웃음> 야아 이게 전차 갖다 버리러 가는데 예 들어갔네 위가 뜬 바이 다른 전차도 있는데. <웃음> 아 전차하고 탄나좀 주세요 집팍살났다 오짜노 집팍살났다아 다작살났다 민규 화난거 아이가 없지아다투 거. 어야 군식식량 좀 주면 안되나? 지금은 배고파다뒤지라고 <웃음> 와, 개판이다. 야, 왔다, 민규 왔다. 도망가라. 민규 걱정 마어디 민규아, 허 운전. 개박스 나나나나나아작나다아나나 내 뒤에 탔다. 어, 어 진짜. 니가 줄줄까가 니가 니가 니야니디니어 니가 니미 니가 니가 <웃음> 그걸로 되겠나? 어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와 뒤집어 와 뒤집어 민규 미안하다 <웃음> 너무 사악한 거야, 이거. <웃음> 아, 부숴다. <웃음>